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 아나운서 김치연입니다 오늘은 헬리오시티 60평 150C 타입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방 5개 욕실 2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관에 들어서면 양옆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작은 방 입구가 보이죠? 왼쪽에 우아한 오크톤의 신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납공간이 칸칸이 잘 나뉘어 있고요. 수납공간도 아주아주 넉넉합니다. 반대편에 전신거울로 된 수납장의 문을 열면 이렇게 널찍한 창고 형태의 수납공간이 나옵니다. 신발장을 지나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으로 긴 복도와 시원하게 나있는 베란다 창이 보입니다. 물론 왼쪽으로도 시원하게 쭉 뻗어있는 복도가 보이죠. 우선 오른편 복도로 가볼까요?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오른편엔 수납공간도 보이고요. 복도 양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따로 조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밝습니다. 개인 정원으로 가꾸면 멋질 드넓은 발코니도 보이고요. 펜트하우스만의 장점인데요. 휴양 콘도미니엄에서 볼 법한 고층의 멋진 발코니죠. 자, 반대편 발코니로도 가 볼까요? 와, 바로 앞에 이렇게 롯데 타워가 우뚝 서있습니다. 참 멋진 전망이죠? 자,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크톤의 도어와 창문, 그리고 옅은 그레이톤의 벽지가 모던함을 주는데요. 천장엔 빌트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메인 컨트롤러가 안방과 작은 방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방인데요.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브라운 톤의 포인트 벽지가 은은함을 느끼게 하고요. 천장에 스퀘어 모형의 조명등 그리고 빌트인 에어컨이 설치됐습니다. 안방 안쪽에서 보는 안방의 전경입니다. 안방 발코니에는 빨래 행거가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쪽 발코니에도 탁 트인 전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실외기실입니다 다음으로는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인데요 은은한 조명과 블랙톤의 대리석 상판의 화장대가 잘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정면에 슬라이딩 도어 형태의 수납장과 블랙 대리석의 포인트가 보이고요 샤워부스 공간도 넉넉해 보이고 더불어 해바라기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의 볼박이장 수납공간 역시 넉넉하고요. 널찍한 전신거울이 있어 의상체크하기에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자그마한 창문도 있어 환기에도 참 용이할 것 같고요. 왼편으로는 대피공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다시 긴 복도를 지나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정면으로 인면분할식 베란다 창을 통해 밝은 채광이 들어오고요. 천장형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쭉 뻗어있는 복도로 나와 바로 옆세 번째 작은 방으로 가볼까요? 방금 보고 온옆 작은 방과 비슷한데요. 현장엔 빌트인 에어컨도 있고요 다른 점이라면 왼쪽편으로 전신거울이 있는 붙박이장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다시 긴 복도를 따라 다시 가보실까요? 마지막 네번째 작은 방입니다 옆방과 똑같은 구조인데 방향이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빌트인 에어컨 역시나 보이고요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실 화장실입니다 밝은 조명과 더불어 수납장, 세면대, 욕조 등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화장실입니다. 다음은 주방 겸 다이닝 룸, 거실입니다. 60평대 대형 평수라 그런지 면적이 엄청 광활해 보이는데요. 앤티크한 느낌의 거실 등도 설치되어 있고요. 천장엔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도 보입니다. 거실 정면은 아트월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확실히 고층이라 뷰가 다른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멋지죠? 그리고 다이닝룸입니다. 식탁을 비추는 펜던트 등이 분위기를 더해주고요. 정면으로는 다용도실 겸 창고입니다. 이곳에도 창이 나있고요. 안쪽으로는 세탁실입니다. 확실히 창이 많아서 환기하기에 참 용이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방입니다. 동선을 최소화한 디귿자 형태의 구조고요. 아일랜드형 수납장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방이 참 넓은데요. 그래서인지 창도 시원시원하게 나있고 창 너머로는 롯데타워까지 보입니다. 와 정말 멋진 뷰인데요. 그리고 후드렌지, 가스렌지, 오븐 모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역시나 아주아주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부엌 뒤쪽으로는 발코니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 채널과 함께 송파 헬리오시티 60평 150C타입 실내를 살펴봤습니다. 방 5개와 욕실 2개 구조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집 채널 아나운서 김채연이었습니다.